아 카드를 해야 된다 아 줘봐 어 됐다 됐다 고르면 돼요 치케. 아나치게 어, 싫어 <웃음> <웃음> 이거도 되나? 내꺼 오다 된다 고마잘 가실게 <웃음> 와 아쉽게 아, 뭐야, 자판계에 카드 되는 거 처음 봐? 카드가... 근데 우리 미국 갔을 그... 때도 자판계 카드로 됐잖아. 그렇네. <웃음> 네, 저... 카드가 역시 제일 편하네요. 이제 목마릴 때마다 찾아올려. 아, 이런 방법이... 아, 역시. 현금보다는 역시 카드네요. 살짝 소화를 해야 되기 위해서 밥 먹은 지 3, 4시간 지나지 않아요 네. 탄산을 집어넣어서 어. 그렇게한 사람이 집어넣어서 이제 이유 이렇게 소화시키려고. 너무 위가 좀 아파가지고. 아, 그러면 그냥 밥을 이게고 위가... 아, 이 길긴 <정도. 네가. 웃음> 어. <우와. 웃음> <메틴명이 되긴> 하네요 어, 거 이거... 이거... 이